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함으로써 눈이 훨씬 더 이제 시원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폭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이제 앞에 막혀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늘려주는 앞트임 등을 통해서 이제 눈을 길어줬더니 고양이 상의 눈을 가지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최종원 원장입니다. 이번에 여자 배우 중한 명을 정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저희 픽은 윤설 씨입니다. <목소리> 아, 니 저렇게 여자가 실쿵하만 되면 어떤 남자가 안넘고어요 약간 귀코알라 약간 꼬이 이런 느낌도 있고요. 요새 트렌드에 딱 맞는 얼굴이죠. 눈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또렷한 분이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적당한 크기의 아웃라이을 가지고 있고요. 눈이 굉장히 시원하고 깁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그래서 요새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눈을 가지고 있죠. 과연 이분의 매력을 100%까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닮은 DA 모델분이 있을지 한번 가상 캐스팅을 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음, 와. 역시 사실 제가 굉장히 수술할 때 좋아하는 눈입니다. 전좀 화려한 눈을 또 좋아하거든요. 자, 원래 쌍꺼풀도 사실 나쁘지 않죠? 인아웃이라고 해서 요새 친구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요 인아웃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이 답답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좀 눈이 좀더 제 또렷해지고 싶다. 졸린 느낌을 없애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진 않았죠. 하지만 앞라인의 높이를 높여주니까 어때요?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좀더 시원해 보이죠? 그러면서 눈을 좀더 또렷하게 만드는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함으로써 눈이 훨씬 더 이제 시원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폭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이제 앞에 막혀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늘려준 앞힘 등을 통해서 이제 눈을 길어줬더니 전때 화장했을 때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류솔 씨처럼 약간 고양이상의 눈을 가지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눈을 가지게 돼서 가상 캐스팅으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사진으로 보니까 류솔 씨랑 많이 비슷해졌죠? <웃음>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건가요? <웃음> 이렇게 해서 디에잇뉴설 가상캐스팅까지 완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